얘는 <목소리도> 얼마씩이에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5월 18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각 점포의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거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당일의 시세는 당일 경락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참고해주시고요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이제 옥돔은 비슷한 가격 그리고 금태 같은 경우 한 25,000원, 30,000원인데 선도에 따라 좀 가격이 좀 다를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꼬치고기죠. 구이로 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돔, 요거는 이제 마리로 판매하는데 사이즈가 괜찮은 편이었고요. 이거 성대는 횟감이 되지 않은 탕이나 구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도새우인데 이세 가지가 다 같이 들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 그래도 5만 5천원이면 가격 괜찮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귀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이거 무늬오징어인데 무늬오징어 이제 사, 크기가 요즘 이렇게 상당히 큰 것들이 좀 들어와요. 그리고 청어는 보통 한 3만 원에서 3만 3천 원선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갱이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크기에 따라서 4천 원에서 7천 원요 정도 어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게 손대 북해도, 어 저거 가격이 꽤 많이 나가죠. 그리고 이제 국산 성게 소들이 있었는데 요거 이제 100g 짜리가 있고 80g 짜리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보시고 이제 구매를 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복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가격 편차들이 좀 있으니까 이건좀 돌아보시면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거 돌어는데한 2kg에서 2.5kg 한이 정도 되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치가자미인데 살이 제법 많이 올라왔어. 요 그래서 한이 시기에 이거 문치가자미가 저 괜찮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건대 보건은 가격 좋고 빨간색 물고기는 새끼 혹돔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불볼락, 아, 요거 이제 볼락 활어가 들어왔어요. 이게 노량진에서 쉽게 볼수 있는 그 활어는 아닌데, 어, 이게 들어왔는데 조금 이제 크기도 좀 작고 좀 말라서 저는 구입은 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광어는 이제 한참 산란기라서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왔고 이제 얼음돔이 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한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완도 광어가 요새 물량이 없어요. 어,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시리, 이제 큰 거, 아주 큰 거는 이제 킬로 만육천 원, 그거 조금 더 작은 거는한 만이천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어 자연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크기 작은 거보다큰 거로 큰거 가격 편차가 조금 있고요. 어, 참돔도 산란기라서 어, 양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전매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시장에서는 병어돔이라고 말을 해야지 알아듣습니다. 양은 만오천 원. 네, 꽃무리는이게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아직 살아 있어요. 네, 이제 C4번 한길 통상으로 왔고요. 이제 연어 가격은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예전에 참만 원대 초반에 <웃음> 가격을 먹었는데 두 배예요.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어는 보통 박스 한 4만 원 정도 요 정도 했고요. 요거 홍게는 살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 눈도 움직이고 입도 움직여요. 그리고 가보징어도 신경이 다 살아있을 정도로 아주 선도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황골뱅이 요거 가격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돌돔인데 요거 한 1kg 정도 되는 거그 이하로 되는 것들은 한 5만원 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2kg가 되면 한 7만원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치가잠이 작은 것들은 가격이 좀 저렴해요. 살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본건 굉장히 두툼하고 컸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 돌돔 요거 2 k g 이상 되는 거고요 이거 민농어 민농어는 저렴해요 점농어가 좀 가격이 더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제빵어는 이제 가격이 한 보통 요새는 한 24,000원에서 27,000원 요사이를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광어 자연산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즘 시기 어떨지. 그래서 제가 요거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양식하고 좀 비교해서 또 설명하는 어, 영상 나중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제 숭어예요. 그래서 숭어 같은 경우는 거제도 거 어,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이제 네, C6번 오복상해로 왔고요. 네, 대왕자발인데 사이즈가 한 2kg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고요. 참돔도 가격이 좀 오른 편이에요. 돌돔인데 2kg 이상은 한 7만원이 넘어 간다고 아까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제 고조렇게 이제 한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럭인데 자연산이에요. 이제 이거는 2kg짜리 1.5kg짜리 가격이 좀 다르고요. 어, 농어인데 이 살밥이 굉장히 좋죠. 한 4kg짜리 정도 되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 얼음돔인데 사이즈가 좋아요. 그리고 이거 자연어, 어, 광어 자연산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건 알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된다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완도광어가 거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덩달아서 제주광어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농어랑 참돔 같은 경우는 광어하고 좀 달라서 좀 가격대가 좀 비슷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 1층 이제 엉클마린으로 왔고요. 자, 엉클마리는 이제 당일에 시세나 이런 것들이 카카오톡 공지방하고 채널에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화로 필레, 선어, 냉동, 그리고 숙성해다 구입이 가능하고 일반 택배가 가능하다는 라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주문 또는 네이버 스토어에도 올라오니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된 거는 현장 구매 시 제로페이 수산대전 사용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몇짜리예요 킬로, 몇 이거? 5 1 k 51kg. 51kg? 네. 어저께 작업해고 수소시킨 다음에. 음. 아이스크림이 들어갈 거예요. 예. 네. 저는 저, 하루아고 이거 꺼내서 네. 제 포장하고 네, 워터헤이징 궁금한데요. 한번 다음 번에 협조 받아서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서울 수산 화로 보관장으로 왔고, 여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을 합니다. 아, 여기가 이제 경매장보다는 가격이 다소 조금 비싼데 이제 에이크 화로를 취급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어, 제로페이 사용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류 같은 거는 이제 키로 단위로 소량씩 이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제 물량표를 좀 보게 되면 대게가 조금 양이 있었고 어, 왕계 같은 경우, 에 킹크랩 같은 경우는 거의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킹크랩은 이제 브라운 이제 가격 어, 한참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대게는 계속해서 저렴한 2만원 후반에서 3만원 초반대 유지하고 있고 암꽃게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꽃게는 얼마씩이에요? 4만 원 4만 원 꽃게 가격이 많이 내려왔죠 예전에 한 6만원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리고 숙꽃게 같은 경우는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뭐 대짜가 이제 키로 한 2만 천원 정도 요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암꽃게 같은 경우는 뭐 4만원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요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숙꽃게좀 네, 작은 것들도 많이 저렴합니다 숙꽃게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쪄먹는게 좋은 것 같아요 암꽃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알이 퍽퍽한 느낌이 있어서 찌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탕으로 끓여 먹거나 간장게장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거는요. 이게 조금 잘 보고 어,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꽃게, 수꽃게 선어예요. 괜찮죠? 키로 3만원 정도 하니까요. 네 이제 소매점 쪽으로 왔고요. 먼저 대신 시월드로 왔습니다. 대신 시월드는 밴드를 운영을 해요. 여기서 당일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이제 매일 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 가능하지만 재고 여부는 꼭 문의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찜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다 가능하고요. 제로페이 수산대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올라온 그 판매 가격을 조금 봤는데 2만원대들이 꽤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올라오자마자 금방 마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서둘러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믿음수산 쪽으로 왔고요 이제 믿음수산도 당일에 시세가 밴드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많이 구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실 때는 이 밴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판매방식은 대신 시월드하고 동일해요. 낮에 방문해서 구입 가능하고 대신 재고 여부 꼭 물어보고 가시고요 수산대전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반 택배든 고속도 택배든 찜이든 뭐다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조금 보게 되면은 이제 가격대가 괜찮죠 이제 경매장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장 보다는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어떤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진 찍어 갖고 사장님한테 보내 가지고 어, 상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은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폐류를좀 보도록 할게요 네, 전복 어, 지난주 하고 가격 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참소라가 굉장히 싸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5kg가 4만원, 10kg가 8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저렴하고요. 비단 가리비고 맛있습니다. 그 대신에 홍가리비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고, 낙지도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뿔소라는 원래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폐류를 가격 한꺼번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 소라 까만 게 저게 조금 더 달달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다음에 이제 바지락, 문어 바지락 가격이 좀 있죠. 그리고 꼴뚜기나 해삼이나 멍게나 이런 거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 없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동일한 가격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만두이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살짝 내려왔어요. 그리고 참바지락인데 이거는 중국산이에요. 좀잘 잘하죠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모시조개 같은 경우도 가격이 조금 내려간.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건맨자리 여기 15마리정도로 있는데요. 여기 한자가 4만원. 쌍머리 비싼거구요 목돔이, 세마리한2 k g 좀 넘어요. 여기 한자에 지금 5만원. 콜라기 같은 경우는, 이런거는 키로에 만원낚시리 네. 여기 낚시바리에요. 요거 세마리 2만원, 두마리는만원 요거 세마리 요거 같은 경우는 2만2천 2천, 2천 차이예요. 작다. 요거는 이제 사막감이 되는건데, 마지막. 요거는 한짝에 지금 37,000원입니다. 요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 이게 제일 크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거는 지금 다 키로에 28,000원 니까 이제 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가보지는 제일 큰 사이즈 요거는 지금 마리에 14,000원 나오는게 있고 요거는 진짜 마리에 12,000원짜리입니다. 요거는 또 1,000원짜리 사이즈가 2 0 0 0원 사이즈 마치 아, 아, 아, 코예요. 요거는 이제 세마리가한포 1 6코 들어있어요. 한 짝이 지금 4만원. 여기 있는 것도 이건 지금 저렴해요. 5마리 같은 경우는 이제 500g 좀 넘는 사이즈인데, 여기 한 짝이 지금 6만원 나왔어요. 그 다음, 요 가운데 요거 10마리, 요거는 450g짜리 물건이에요. 요것도 이제 미스, 요거는 한 짝이 지금 9만원. 요, 요거는 이제 700g 되는 사이즈 왔다갔다 하는데, 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5마리가 지금 한 짝에 10만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800g짜리, 요거는. B급은 아니고, AB급인데, 요거 같은 지금 한 마리가 4만5천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부터 이제 8마리, 요거는 600g 짜리 물건이에요. 이랑이랑 똑같아요. 요런 거는 지금 한 짝에 15만원. 7마리가 5kg, 700g 짜리. 요런 거는 지금 한 짝에 16만원, 만원 차이. 요거는 지금 한 마리가 2,000g 되는 사이즈 물건이에요. 요런 거한 마리가 지금 5만5천원 맞으셨죠? 요거는 2500g 짜리 물건이에요. 요거 같요 이게 한 마리 지 6만원 보시면 예요 요거는 지금 먹갈치인데 요거는 한 마리가 지금 고 아무거나 다요 사이즈는 4만원 요 사이즈 이게 760건 정도 돼요 한 마리가 지고 2만원 꼬해보시겠어요 이 사이즈 엄청 게입구거에서입구 그 13만원 13만원? 13만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음. 뭐 이제 어디에 넣 나. 이거 얼마씩 인거예요 그냥 뭐 10만원, 씩8만원 10만원 8 2 8 전갱이네 전갱이는 2 5미짜리는 8만원이고 3 3미짜리는 6만원 3,000원 초반대 그 다음에 2,000원 버리고 보통은 대부분은 키로에 4만원 만원벌이금 요거는 3만원 버리고 요거는 2만원 벌리거는 2만원 벌이고 이 얼마 라고 4만원 머리 4만원? 이게 짝에 여 8마리 쓰을통가 32만원 그리고 할리 생물이면서 새벽에 짠거 16마리 2만원 오늘은 물이 붓네요 18,000원 자, 강원도 생물 볼라 23,000원 백골뱅이 하나 남았어, 이거 2만원에 떨 거예요 저거 어골뱅이 한 남자에 27,000원. 자, 백가자미, 15,000원. 모줄까? 뭐 햇감이에요, 이거. 13,000원. 청어. 강원도 햇감. 아, 좋아요, 물이. 25,000원. 동해 샘물대고 15,000원. 요 꽃돔이, 이것도 한 사람이 싹 끌어가, 쓸어가고, 요거 이제 남은 건데, 15,000원. 남해 햇감 한 콩지. 근데 이게 햇감이 들려나 모르겠어. 1 5천0원 저, 남의 생물으로, 23,000원. 자, 네마리 3만원, 3마리 25,000원. 자, 갑오징어, 살아있어요, 잘. 이거 65,000원. 한 상자에, 반 상자에 35,000원. 아니, 3 5 0원 어? 응? 아고, 15,000원, 2만원 생물하고. 나 이건 안 먹어봤는데, 한 상자에 25,000원. 그리고 이제, 멸치. 이청 좋죠. 이거는 55,000원. 15kg가 넘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노량진 새벽수산시장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